자, 제가 계속 히브리 헬라어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알파벳도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요구가 비팔쳐서 한 3주간 계속해서 제가 히브리 알파벳을 여러분하고, 히브리 헬라어 알파벳을 여러분하고 간단히 좀 다루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벳, 긴멜, 달 달렛 해, 와 a v 인 a v Zain, Zain, Het, Het, Tet, Test, yod, yod, Kaf, r a m e m e m n n s a m e k a i n Pe, j a d 여기 지금 여기 신이나 신은한 글자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빨을 지금 이빨을, 보, 이빨을 보고 이렇게 만든 문자인데 점이 왼쪽에 있으면 신이에요.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렙과 아이는 묵음이죠 발음이 안되죠. 그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예. 점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강점들이에요. 강하게 발음하라는 거죠. 이게 배트데 점이 없으면, 이 바브랑 거의 발음이 똑같이 나요. 자, 다음에, 날레 또 점이 있어야 D 발음이 나지, 없으면, 약간 뭐, 우리, 좀 약간 TH 발음 비슷하게 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프. 카프도, 카프도 점이 있어야, 점이 있어야 지금, 여러분, 크그 발음이 나지 점이 없으면 하트하고 비슷한 발음이 돼요. 자 폐도 마찬가지죠. 폐는 점이 있어야 푸 발음이 나 점이 없으면 에 발음이 나요. 푸 발음이 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단어의 맨 끝에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쓴다 이거죠. 카프, 맨 눈, 배, 짜대. 자 보면 이눈 같은 경우는 단어의 맨 끝에 오면 바부가 좀 비슷해요. 그러나 바부보다 더 길죠. 자 카푸도 단어의 맨 끝에 오면 달레다고 좀 비슷한데 더 길어요. 이게 밑으로 긋는 게 훨씬 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이레쉬와 달래시 이좀 비슷해요. 그러나 레시는좀 부드럽게 걷기죠. 부드럽게 걷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해와 하트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세게 발음이 돼요. 하트 얘는 해 발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알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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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 타브. 타브. 타브 네 좋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음 부호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모음 부호가 뭐가 있는지만 좀잘 알아놓으세요. 아가 있죠. 아. 아 아에는 지금 읽어봐. 파타우. 파타우. 파타우. 카메치. 카메치. 카메치. 다음에 얘가 카메치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테파타 하테 자, 이름 지금 여기가 알파벳이 있고 그 아래 에 이런 것들이 오면 자, 끝에 오는 해는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순장모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다아 발음이 돼요. 여러분이 노트가 있으면 직접 써보시는 게 좋아요.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 발음은 자, 읽어볼까요? 세골 세골, 레 쩨레요, 쩨레요, 레해쩨 쉐바, 쉐바, 하트 세골, 이런 것들이 예발음이안데이 쉐바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단모음이 오면, 단모음이 오면 단모음이 오면 발음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지금 좀 어려우시니까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어를 보면서 자그 다음에 이발음은 히레. 히레. 자는랭요드자 이것도 이 발음이 요근데 여러분 지금 히레, 이 요드와 요드는 사실상 자음을 가장한 모음이에요. 이 발음이 돼요 요드는. 자그 다음에 굉장히 자음을 가장한 모음이 두개 있어요. 뭐죠? 요드와 바브가 있어요. 자그 다음 오발음 여기 카메차템 자, 얘하고 똑같죠 지금. 카메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언제 이렇게 오발음이 되냐? 엑센트가 없는 폐음절에서 오발음이 되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단어 나오면 외워버리면 돼요. 다음에 홀렌. 홀렌. 오른쪽의 점이 이제 다음 홀렌바브. 홀렌바브. 바브 위에 점이 있어요. 다음에 지금 얘도. 다음에 홀렘미 오고 해가 오면 얘도 순장모음이 돼요. 오긴 발음이 돼요. 다음에 하테카메츠 아, 자 이때 오 발음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우리가 나오미죠.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가 누구예요? 기쁨이란 뜻이네요. 그 다음 에 얘는 자 지금 보면 얘가 좀폐음자래 폐음자리에 왔으니까 얘는 어떤 발음이 돼요? 오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쉐바 발음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호크마, 읽어보세요. 호크마. 호크마. 호크마. 호크마. 호크마. 지혜. 지혜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히 카메차 탭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암기를 해버리면 돼요. 단어를. 몇개안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는 폐음절에 호우니까, 폐음절에, 폐음절에 이제 이게 오면 카메차 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만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모형만 좀, 이 모음, 모음 부호의 모음들만 모형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특히 여기에 오 발음은 홀렌 바브 같은 경우는 바브 위에 점이 있죠. 오. 자, 다음에 우발음은 키푸츠, 읽어볼게요. 키푸츠, 슈레. 슈레, 슈레, 슈레 이런 것들이 우발음이 돼요. 자, 바브 아래에 점이 있으면 우발음이 나요. 저 한번 읽어볼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히레기, 아니, 요드가 아발음, 이발음이 되죠. 얘가 지금 뭐죠? 카메츠죠. 이야 하니까 야죠. 이게 달래시죠. 야드, 야드. Yeah. Yeah. 읽어, 이거, 읽어, 이거 읽어, 읽어, 읽어보세요. 파타가 무슨 발음이야? 아 발음이 되죠. 다음에, 아이는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요? 암. Um. 암. Um. 여기는? 따? Um. 따바르. 따바르. 얘는? 어둠. 예, 예, 음. 여기요. 음. 알레범 발음이 안 되죠. 이게 예, 뭐예요? 히렉이라고 했죠? 어. 이 발음 되기도. 히렉 요이니까 이, 쉬. 이시이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수스. 자, 여기가 바브 아래 점이 야죠우 발음이 되죠? 수스. 수스. 사메우. 다음에 예점 바브 아래 점에 그러니까 수스 우 발음 자 우, 수스가 되죠. 다음 여기는 힐행이되니까이 그러니까 발음이 되죠. 발음이 안되죠 아이는 이르 이르 이르. 여러분 한번 여기 읽어 볼까요? 야드 야, 야. 야 좋아요 야. 예 야드. 그다음에 여기는 암, 암. 좋습니다 암. 암. 여기는 따바르 바르 여기는 이쉬 이슈, 이슈, 여기는 수스, 수스, 수스, 수스, 수스. 수스. 여기는 이브, 이르, 이르, 이르, 이르, 이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알파벳과 이것만, 이 모음 부호표만 외워버리시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목소리> 자, 다시 한번 여기. Yad. 야, Yad. 야, Yad. 야. 여기 읽어 보세요. 암, um. um. 좋습니다. 암. Um. Um. 여기는 다바르, 다바르, 다바 여기는 이, 이, 이. 여기는 수스, 수스, 여기는 이 이르, 예,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하나만 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 어떻게 읽어요? 베레 레, 레, 레, 레, 발음 안 되죠. 쉬, 쉬, 트, 시, 베레, 쉬트 베레 쉬트 태초에죠 여기는 어떻게 읽어요? 바라, 바라. 예 좋습니다. 발음 안 돼요. 바라 바라, 바라. 여기는 엘로힘 이죠. 좋습니다. 엘로힘 여기 힘이죠. 자 엘로힘 엘로힘 여기 라멧은 또두번 발음이래. 엘로힘 여기는 에트. 에트. 좋습니다. 여기는 하샤마임 자 여기는 하샤마임 좋습니다. 아 다음에 베에트 하 아아레츠 하레츠 읽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 바브가 뭐점 없고 오면 그냥 부 발음을 해줘야 돼요. 점이 위에 오면 뭐죠? 오 발음이죠. 아래에 오면 점이 오 발음인데 점인들이 없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맨 앞에 또쉐바 오면 예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 배가 돼요. 다시 한번 베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헬라어. 헬라어의 헬라어 알파벳을 저 여러분이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소문자가 중요해요. 대문자는 가끔 씁니다. 맨 처음, 문장에 맨 처음 왔을 때 대문자를 쓰는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알파, 큰서를 알파. 알파, 베타, 델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델타, 엡실론, 타 Zeta, Zeta, e h e t a t o t a k a p a r a m d a m i d u s h i o m i c r o n P, r o Sigma, Tau, w i p s i p p u s h 그시, 오메가. 오메가 여러분 이 알파는 아 발음이 되죠. 베타는 부 발음이 되고 감마는 그 발음이 되고 델타는 드 발음이 되고 엡실론은 예 발음이 되죠. 세타는 z 발음이 되고 예타는 예 장모음이 되고 세타는 쓰 발음이 되고 이오타는 이 발음이 되고 카파는 크 발음이 되고 자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람다는 르 발음이 되고 다음에는 여위는무 발음이 되고 뉘는느 발음이 되고 크시는 크스 발음이 되죠 오미크론은 오 발음이 되고오 단모음이 되죠 피는 푸 발음이 되고 롤는 알 발음이 되죠 르. 시그마는 쓰 발음이 되죠 무, 단어의 맨 끝에 오면 영어에 S 같이 쓰죠 타우는 티 발음이 되고 윕실론는위 발음이 되고 휘는 영어의 F 발음이 나죠. F 발음이 되고 키는 크 발음이 되죠. 자, 시는 푸스 발음이 되고 오메가는 오 장모음이 되죠. 그니까 이걸 헬라어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걸 알파, 알파, 여기는 메타 베타, 여기는 감마, 감마, 여기는 델타, 델타. 여기는, 여 푸스죠. 이렇게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푸스니까 엡실론이니까 엡실론이라고 하지. 여기는, 제타, 제타. 여기는, 에타, 에타. 여기는, 세타, 세타, 세타. 여기는. 로타. 이오타. 이오타. 세, 세, 세,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헬라와 쉬워. 여기는 카파 카파, 여기는 람브다 람다라고 하죠. 람다 그대로 람브다예요. 람다라고 했죠. 람다 여기는 위필론 위 발음이 돼요. 위 위, 여기는 뉘뉘 뉘, 이는 크시. 크시 그그 예. 여기는 오미크론 그대로 읽어요 발음 나는 오미크론 여기는 피 P, 이. 이오타가 이 발음이니까 피로 읽어요. 여기는 로로로 로. 로, 로, 로. 로. 로, 여기 알 발음이 되죠 로, 로, 로. 여기는 시그마 시그마 여기는 타우 타우, 타우. 타우. 타우. 타우. 여기는 이 푸시잖아요. 윕실론 윔프실론인데 윗실런. 윕실론이라고 있죠. 윕실론 여기는 페이, 피. 피. 피. 피. 피. 여기는 키, 키. 키. 키. 피. 푸시. 피. 여기는 오메가. 오메가. 헬라어 진짜 쉬워. 헬라어는 발음 기 그대로 읽어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 헷갈리는 게 이거죠, 여러분. 저기 로. 영어는 피 발음이 되잖아요. 여기는 알 발음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헬라어에서는 C나 S나 뭐 시그마 바르 되고요. 자예 나머지 독특한게 바로 음가가 두개인게 Z랑 그 다음에 크시 그 다음에 푸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가가 두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헬라어 알파벳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에타, 세타, 요타, 카파람다미 니크, 시, 오미크로, 피, 로, 시, 마, 타우, 엡실론, 피, 키, 프 시, 오메가 자 여기에서 이제 발음교회에서 좀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게 엡실론하고 엡실론이 뭐 유발음이 돼요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오면 뭐죠? 우발음이 돼요. 이두 가지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 말씀이 여기는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은 우발음이 되죠. 둘로스. 둘로스. 둘로스. 둘로스. 둘로스 둘로스 종이죠. 여기는 안스안 안, 로, 포스, 사람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안트로포스, 사람. 여기는? 오이코스, 집이죠, 집. 여기는 뭐죠? 이에론 하시면 안되요 강한 숨소리예요. 그러니까, 흐 발음을 넣으세요. 히에론, 히에론. 히에론. 성전, 여기는? 알레, 페이야 진리죠. 알레, 페이야 진리입니다. 알레세야알레세야 알레세야. 알레세야. 알레세야. 알레세야. 알레세야. 여기는 어떻게 읽어요? 에메라죠, 에메라. 근데 강한 숨소리가 있죠. 뭐죠? 해. 해메라. 헤메. 해메라. 날이잖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라라고 읽기 쉬운데 강한 숨소리가 있죠.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호라. 시간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크시 발음이 되죠.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음. 독사, 독크사인데 독사를 연기만 독사, 영광이죠. 음. 그리고 여기는 그라페, 그라페, 그라페, 차이 자체. 여기는 음. 푸스 발음 되죠. 음. 윗실러는 위 발음이죠. 되죠. 푸, 푸쉬케 푸시케, 푸시케, 혼이죠. 여기는 파라볼레 아, 비유죠.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트로포스 예 좋습니다. 안트로포스 좋습니다. 여기는 둘로스, 둘로스 좋습니다. 여기는 로고스, 로고스 여기는 오이코스, 오이코스 여기는 히에로인이죠. 히에론이죠. 히에로인이제 히에론이죠. 강한 숨소리가 있어요. 히에로 여기는 알레세이아알레세이아 여기는 에메라가 아니라 헤메라죠. 강한 숨표 헤메라. 헤메라. 헤메라. 여기는 호우라. 좋습니다. 시간 호우라. 여기는 독사. 크스 발음이 돼요. 독사. 영광. 여기는 그라페. 그라페. 여기는 푸스 발음이 되죠. 푸시케. 푸시케. 여기는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파라볼레, 네. 이상으로 히브리 헬라어 수업도 마치겠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